안녕하십니까. 식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우리 예배, 수요 예배, 킹스버퍼 스튜디오에서 보게 됩니다. <웃음> 먼저 우리 인스타그램 보러 가죠, 인스타그 <웃음>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정성 통하면서 때문에 여기에 아주 위험한 때모들 같지만 아이들도 다, 다 같이,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무사히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버님의 크신 보호권과 성령 역사 때문에 저희들이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아, 자. 우리 며칠 전에 여러분 여기 TV에 보시는 것처럼 어, 수도 이거는 수도 헤리스버그펜실베니아주 수도임 수도입니다. 헤리스버그이라고헤리스버그인데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듯이 주장 주 What's his name 주지사 주지사 주장 어, 이 활동하는 그 수도 빌딩인데 그 수도 빌딩 앞에 <웃음> 총기 소유 대회가 펼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웃음> 어, 6월 8일에 <웃음> 어, 총기 소유 대회가 열렸는데 열리는, 열리는 계획을 어, 열렸는데 <웃음> 이 대회를 준비하고 어, 계획했던 매트캐프 국회의원님과 또 FAC 조직이 갑자기 이 대우를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안티파 사기놈들 테러 어, 폭동놈들이 이 대회를 총기 난사상으로 테러하겠다고 어, 그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펜집인의주 경찰들과 FBI과 어, 여러 경찰 조직들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인베스티게이션 뭐지? 조사해본다. 조사, 조사 해본다고 하지, 어, 조사함으로써이 대회가 위험하겠다하니까 어, 매트 캐프 국회의원이 에버이 씨와 함께 취소했어 를 이거. <웃음> 참 신기한 것이 <웃음> 이 대회 열, 이 대회를 열리는 국회의원, 매트캡 국회의원과 f o a c 과그 조직들이, <웃음> 저희들한테, 어, 저희들 물론 참석해달라 했지만, 어, 말씀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트캡 국회의원과 FOAC가 어, 관리하면서 계획을 했으니까 하고, 그, 노, 그 사람들 중심 삼고 대회가 열렸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님의 성령 역사와 기적의 역사로서, 그 내용이 취소돼서, 총기 난사상 어, 협박과 위험이 있음으로 불구하고, 여의 GO, GOA는, 우리부터, 우리랑 아버님의 3대원권과 강의와 에벨과 함께 2년 정도 벌써 활동하고 있었어요. G.O.A는 레리펫 회장님, 여러분도 레리펫 프레 회장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셨죠. 레리펫 회장님과 G.O.A건 어느 소리 총기소유자, 미국 총기소유자들 조직. 그 조직 중에서 꼭 6월 8일 열리게 됐어요. 다시. 우리는 다 맞아 죽어도 어? 종이 난사상 맞아 죽어도 가자. 왜? 우리 피가 우리 피는 생명의 아니면 어, 어, 어, 자유의 나무, 자유의 수, 자유의 나무 생명수, 어, 생명나무 자유의 나무 우리 피가 자유의 나무 생명 나 생명의 나무에게 무리 될 것이다 무리 될 것이다. 하면서 용기를 갖고 지오해가 우리는 모인다 했습니다. 총기난사장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면서 간다고 했어요 지오가 주의 중심, 중심 그러기 때문에, 그날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벌써 뉴스에 나왔던 총기 난사상 협박, 와, 테러 놈들, 아르, 안티버 테러 놈들이, 이거 폭동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면서, 갔던 거예요. 아버님 후계자 상조자 대장 의이대왕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도 가라고 했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복신아 이 미친 사기 놈이 테러 놈이 총기 난사상하면서 어른들이 죽어도 괜찮지만. 아이들을 죽임을 어떡하냐. 그날 밤도 잘수 없는 그러한 긴장 속에 모두가 어? 어, 이 현상을 아시는 모든 분들이 긴장을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갔는데 우리는 이제 원래 이 어, 총기대회 가면서 우리 축복식처럼 아름답게 입고 탁시도 여자들이 아름다운 드레스 치마 또 어, 왕관 또 어, 어, 철창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총이 난사장 협박과 내용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다들 군복 입고 아니면은 편한 좀더 편안한 옷을 입고 혹시나 뭐 다른 내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큰 철창을 들지 않고 그냥 방탄 조끼와 작은 어, 건총 건총 들고 숨. 어, 우리 다면허이 있으니까 숨면서은닉 은닉큐대 컨실리 리 은닉큐대? 그 무슨 충국말 같아? 은닉큐대 은닉큐대 무슨 무슨 무슨 은닉큐대는 가지고 다니는 언닉큐대. 언닉큐대. 처음 들어본 내용이에요. 아이들 그러면서 우리 언닉큐대로 총기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으니까 또캐피털 빌딩 수도 어 맨 본부 빌딩 앞에 있으니까 모든 나쁜 놈들이 정말로 총이 나서 알수 너무 쉬워요 다 열린 공이니까요 하고 우리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요 그 둘러싸이는 빌딩들 어? 지붕만 올라와서 스나이퍼처럼 어? 사람들 팡팡팡 죽일 수 있죠 지금은 미국, 전 미국을 태워버리고 있는데 지금 하이라이트 비디오 좀 보여줘봐. 여러분 아시듯이 요 아마? 아마 한국 뉴스에서도 그 보도가 좀 되고 있지? 미국이 지금, 어? 도시들 특별히, 어, 뭐야, 불러 태워버리고 있는 안티파 테라 조직 놈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 어,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어이 대회가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좀어맨 앞에 서 있었죠. 맨 앞에. 맨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등들이 대중들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바깥에서 바깥에 바깥에서 어 중간에 여기 있으면은 우린 여매 여 밑에 여 밑에 시작했죠. 그래 그 많은 어 민병대 들도 나오고 거의 다 백인이었지. 한 흑인 분이었지. 한 거의 다 백인들 중에 갑자기 이 동양 사람들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웃음> 그거는 아버님 권한 권에 천이 어, 아버님의 삼대 왕권과 가인와아버를와 함께 가는 종족 왕과 왕비를 나타냅니 박수. <웃음> 그러면서 나타나면서 우리 우리 지금 어, 이제 말씀들 이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오의 말킬마 책임자가 내려서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사람주 사장님, 국진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 올라오십시오." 하면서 국진형님을 먼저 시켰어요. 말씀을 그래서 국님을 짧게 말하고, 씀 짧게 말씀하면서 어, 어, 아버님 되어서, 아버님께서 흥남감옥에 계신 것을 어, 선포하면서, 또왜 우리 공, 이, 이 공산주의 빨갱이 놈들이 이제 미워에 들어와 있으니까, 공산주의 빨갱이 놈들이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아니면은, 전 세계가 이제 죽는다 짧게 말씀하고, 어, 이제 그 분들이 어, 저를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계획도 안 세웠으니까, 우리 준비, 말씀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 어, 올라오자. 어, 목사님도 올라오자. 이거, 이거 철창 목사님, 철창 목사님이시네. 어 철창 목사님 머리 총알 머리 총알 왕 목사님에 <웃음> 어 총알 머리 왕 그러면서 아 나오시든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말킬 마치 금 내가 어 오, 철창 대회가 10월달에 열린다고 철창 대회 너무 좋았다고 작년도 갔는데 등등등 그러니까 광고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이런 어, 연설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켜보자 아빠 듣게 켜봐 안되네 아 컴퓨터 안돼 뭐 하여튼 그냥 켤수 그냥 있나? 켜봐 아빠 들리지 않아도 그냥 뭐 하여튼 갑자기 어, 연설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어? 올라가서, 이 수도 빌딩, 바로 앞에, 아, 연설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어떻게 흥남 감옥에서 나왔는지, 나오셨는지, 또, 미군이, 아, 어, 우리 가정을 북한에서 해방했다고. 그러면서, 이 젊은 놈들이, 아, 어, 어, 미국에, 북한에서 안 살았으니까 북한에서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공산주의 나라 안 살아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어, 세뇌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 세뇌당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미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친 소리라고 이 세뇌한 놈들 놈들과 이조지소러스와이 사탄주의 놈들과 밀게이츠와 중국, 어, 뭐야, 중국, 어, 공산당, 사기 놈들, 로스 차일 놈들, 지하디 놈들, 시야의해오비아이다 한패로, 짝짝꿍 하면서, 같이 이러면서, 미국 죽일, 죽일려고 하는 사실이 여러 아닙니다. 이렇게, 어,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멋진 장면과 어, 성조기가 바람에 그렇게 딱 날아, 날, 날, 날아, 날아다니는 어? 하고 그, 그 노란 철창 어, 뭐야 국 어, 어, 뭐야 어, 국기도 보이죠. 국기 아니지만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 이 철창을 빼서 가고 싶으면 와라. 난난 어, 뭐야. I see flag. 깃발. 깃발이에요, 깃발. 그 말,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수도 빌딩 둘러싸 있는 그러한, 어, 총기 난사상 협박 받았던 총기 대회에 생각해봐요. 그 상황에서 이 안티파 테러 놈들이 총기 난사상 했으면. 그니까 러이 라이언 퀸즈도, 어, 엄마, 그 방조 쪽에 했는데 그냥 펴, 불편하니까 벗으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다음에. 이모도 마찬가지야. 어? 총기 난사상 일어나서 죽었어. 그 절대로 하지 마, 그렇게. 알았어? 이모도 마찬가지야. 입으라고, 이그 뭐야, 방단 쪽에 입어서 입으라이둘다 마찬가지야. 이그 실수야, 실수. 하여튼, 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그 뭐야 아버님의 보호권 성령 역사로 보호권을 안에서 무사히 어, 대회를 잘 마치고 또 어, 많은 시민들과 같이 손잡고 말 어, 뭐야, 안아주고 어 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어 철창 축제 다 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고 어, 그러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을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특별히 애들이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기적에서 기적, 하나님께서 제일로 어려운 기적이 뭐냐? 홍수를 갈라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암소홍해홍해 갈라진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기력이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기력이 기이어생산을 뭐야 아 어, 멀티플라이 뭐야 분 분파 분배 분배 배배배 배로 만드는 거 그건 아니에요. 제일로 큰 기력이 뭐냐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바꾸 는 성경 말대로. 사람이 회개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면 모든 천국이 천국이 축제한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모든 천사들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 셀레브이션티무요 축제 축제한다고 그보다 더큰 그 기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에 이 내용 을 통하면서 며칠 며칠 동안에 한일한한 한 진짜 한 일주일 동안에 넘게 여기 동부 펜실베니아 모든 시민들이 많은 많은 대법원 시민들이 마음을 마음이 바꾸고 있어요 생수의 교회는 미쳤다고 이단 뭐뭐뭐 뭐, 뭐 아주 극단적인 무슨 어, 어 뭐야 과격한 뭐 무슨 어, 이상한 종교, 뭐, 문의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난주 예배에 한 20명 이상, 수명 어, 새로운 사람들이 팡! 그냥 나타났어. 왜? 다들 긴장하니까. 무서워하니까. 폭동, 악한 놈들이 이제 점점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보다, 통화군 경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필요했는지 시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날 전에 그날 전인가 며칠 전, 그 이틀 전인가 혼즈데일에서 다시 찾아봐, 미디어 인스타그램에 혼즈데일에서도 펜실벤니아 동북에 여기 마을에 어, 폭탄 하겠다고 안티펀놈들이 선포했어요. 그니까 러 그날에 우리는 나갔죠. 방탄조끼하고 무서운 철창들 응, 입으면서. 어, 이놈들이 데모하긴 데모하지만 평안하게 데모해야지. 복동하면은 죽는다. 복동하면은 안된다라고 메시지 보내고 있었죠. 이런 이 대형님은, 어? 한, 열대가, 차 열대가, 뺑, 빙빙 돌아가면서, 경찰들이 숨어! 정, 경찰들이 숨어! 이거는 문제예요. 이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숨어요. 특별히 주경찰. 저 멀리서, 진짜. 민병대들만 앞에 있어요. 민병대들만. 마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시민들입니다. 경찰들이 시민 어, 뭐야, 세금 돈만 받지? 중앙경찰. 중앙경찰은 항상 밖에서 나오는 사람들니까. 이 밖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밖에서 월급, 밖에서 밖에서 나오니 수도에서 받으니까. 그 마을에는 시민한테 중요 충여 없어요. 충여들이 없어 이거는 뭐야 주경찰. 셰리프 뭐야 셰리프. 근데 천국에서 보안관 제도, 보안관 제도예요 보안관, 보안관 제도는 뭐야? 시민들이 그 보안관 아, 장 경찰을 투표로 뽑아요. 그러면서 그 보안관 장 경찰 아, 장이 일반 시민들을 경찰로 만드는데 그 시민들의 경찰들의 경찰들이 돈안 받아요. 아니면 조금만 받으면은 그거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요. 그니까 러그 포항관 장시라면 나쁜 놈이면 시민들이 잘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중앙정부 주경찰은 우리는 잘릴 수 없어요. 그 놈들이 헤르스버그 수도에서 돈을 받으니까. 이거는 뭔지. 그래 우리 혼수델로 갔는데 혼수델에서 다시 올라와 혼수델에서 경찰이 다 숨어있어요. 음? 경찰이 다시 다시 숨, 숨는 거예요. <웃음> 이거는 문제죠. 이거 문제. 그러니까 평화군, 경찰이 그렇게 중요한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이제 어 킹스모김모빌 타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하루 퍼트롤링, 뭐지 퍼트롤링, 서베런스 순찰. 우리 계속 순찰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특별히 보수 시민들이 우리한테 인사하더라고 인사하면서 아 고맙다고 이런 식으로. 좌파놈들이 어, 막, 막, 막, 욕하면서, 뭐, 막, 막, 나가라, 가라, 가라, 뭐, 뭐, 뭐 이렇게, 뭐, 난리치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우리한테 뭐, 박수도 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 <웃음> 안가 박수 치네, 우리가. 두, 어, 뭐라고? 파트롤 할 때? 수찰? 순찰순찰할 때.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해주고, 고맙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다 알아요.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는 거. 그냥 아버님께서 진짜 성령 역사 아시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문늬들이 어? 이상하고 자기 뭐야 총기만 좋아하는 그러한 조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 가게들 파괴하시는 조직들이 이 마을에 왔을 때 경찰들 주 경찰들까지 도망갔지만이무늬들이 젊은 놈들도 방탄조끼와 총기 어, 평화군 경찰이처럼 겨, 경찰처럼 평화군 경찰처럼 나타나서 우리 가게를 지켰다. 악한 놈들을 협박했다. 아,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던 거야. 세상에. 그날, 그날에 이제, 어, 뭐라고? 순찰, 순찰 한 다음에, 이제 그 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다 마무리하는 것을 다 우리는 다 지켜보고, 또 계속해서 순찰 좀 하고, 조용해진 다음에, 이제 우리 나왔어요. 나오면서, 여기 어 사진 보시듯이, 가람수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람수에 가서, 거기서 순찰하고, 거기서, 어, 겨, 어, 뭐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혼자들 순찰한 다음에, 직접 데모 사람들 앞에 가고, 어, 순찰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웃음> 다 같이 가람지에서 기도하고 또 거기 있는 어 뭐야? 참전 용사들과 어,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웃음> 그날도 그날 밤도 어, 밤새고 거기는 그날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전쟁에어요 이번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실질적인 총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근데 우리는다 각오하면서 순찰하고, 어, 현장에 갔죠. 오늘도 이놈들이, 어, 거기, 여기 뉴욕, 바로바로 바로 여기 천의궁 보이는, 어, 강, 바로바로 높은 뉴욕에서 이놈들이 데모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0시에. 그러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 우리,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쪽에 있는, 아. 어, 가게들, 가게들 앞에 하고 여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 어,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 내려갈 거예요, 우리. 벌써 우리 팀, 시계로 하고, 어, 어떤 종족 왕들이 내려가서 지금 그 순찰하고 있고, 어떤 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 그,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마을에 있는 친구들 가게에서, 어, 실체적으로 총기 들고, 어, 지키고 있어요. 지, 지금, 현재. 지금 1시 반, 10시부터. 우리는 경호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인문이들이 이렇게 많이 총기랑 훈련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감사한지, 시민들이 이제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도 너희들도 아빠랑 와라 하면서 아이들을 물론 우리 심팔십만이 큰 아이들을 훈련시켰으니까 저 꼬마들 어뭐야카람 국진 삼촌한테 가라고 하면서 심팔십만이가 아빠 따라서 우리 왕비도 왕비도 여잔데 왕비 왕비와 아기들 국진님으로 가라고 할수 있었는데 천일구 여성들 아어 평화군 경찰 여성들 대표 대표로서 우리 왕비도 방탄조끼 입고 총알 마련할 수 있어도 어? 이대왕과 함께 용기를 갖고 어 따라갔습니다. 음. 그러면서 큰아이들이 어? 어. 아빠랑 같이 있고 차 타고 큰 무서운 철창들 들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심판의 기간 장성기의 심판시 기간에 이러한 어,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 이런 내용들이 다 이유 있습니다. 사탄의 권에 왕국들과 사탄권에 있는 세력들이 무너져요. 폭로에 폭로하면서 무너진 나음에 하나님의 왕권이 오고 있는 그러니까 빨리, 리마, 리마, 오늘 리마 공부, 단열서 9장인데, 예, 다시 인터넷, 아 어, 끊겨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어, 단열서, 그럼 9장, 13절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네. 사람들 어왔나 다시? 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 오케이, 13장부터, 13절부터, 그럼 다시 하자. 에서 구장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요새 율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우리는 죄악을 죄, 우리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함나니 주는 우리 주의 공의를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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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관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고하옵나 하는 것은 우리의 공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극휼에 의지하여,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대민이라 감사합니다 그 보세요 여러분 원래 크리스도 중심한 미국 나라 밀레가 로스탈, 밀레바 그룹 로스탈 사기 사탄주의 놈들이 잡아먹는 다음에 사탄주의 나라 되고 있었어요 낙태 어, 60밀리언이니까 그건 얼마야 어, 7 6천만 명 그치? 6천만 명 아이들 죽였어요 낙태하면서 미국이 그러니까 발신한테 6천만 명, 사탄한테 6천만 명 아이들 대학살 했단 말이야, 미국에. 특별히 좌파놈들하 여자들. <웃음> 1973년부터. 미국은 완전히 싹한 나라들. 어? 호모, 호모, 섹스, 어, 레즈비언, 이런, 동성연애 운동, 어, 어 본부됐고. 에? 아동성 폭행, 아동성, 어, 뭐야, 운동도. 범부됐고 완전히 사악한 사탄주의 문화였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하나님 원래 기독교 그리스도 중심한 나라 그리스도 음. 중심한 로마로서 메시아의 말씀과 메시아의 기반을 전 세계로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었던 그 나라 심판문. 근데, 그, 많은, 어, 사악한, 악한 사탄주의 문화에 있는, 쳐있는 사람들 중에, 아벨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아벨권, 그 작은 소수가, 신기하죠? 그 작은 소수가, 총기 소유자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더 신기한 게, 이 총기 소유자들이, 항상 핍박 먹었어요, 30년, 사0년 동안. 자기들 총만 좋아한다고, 사람들 생명 안안 어, 안 살리고 싶다고, 자기 총기만 자기 총기를 어, 국가한테 안 주겠다고 하면서 좌파들이 계속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총기 사회 에 있는 어, 시민들이 달라요, 달라요. 하도 많은 빚박받는 먹었어요. 자기가 잘못, 자기가 사람을 쏴주고 죽였지 않았는데. 총기 난사장 미친놈의 총기 난사상 했을 때, 총기 소유자들이 빗박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많은 총기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와 천유교 싫어해요. 왜? 그, 목사들이, 신부들이, 총기 없애야 된다고. 좌파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9월 23일, 3일에, 어, 2017년에, 아버님의 천주적, 어, 완성기 축복식 강참, 어머님과 함께 하시고, 별들에, 뭐, how do you s 뭐지, 천, 천, 천상에 뭐 있더라? 사인 인이 나타났었다 i g 계 s 12장에 나와 사인이 나타나 어, 환상이 아니지? 사인. 그런데 yes. 갑자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날에 천주적 축복 참어머니께서 저를 다, 다시 내가 태어나고 참 어머니와 참 아버님 완성된 참 부모님 아기가 다시 처럼 되고 또 거기에서 철창 이씨가그 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2008년 1월달 축복식에 전 세계적으로 나갔잖아요 이거. 우리 우리 철창 들고 축복시 받았습니다. 축복했을까요?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이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 어, 그거 한번 보여줘 봐, 빨리. 여기 여기 어 9월 23일, 어어 어, 2017년, 딱 그날, 딱 요한계시록이 나와, 나오듯이. 여성이, 어, 해가 여성을 둘러싸있고, 달이 여성바있고 머리 위에 열두 별이 있는 멸류관을 서, 어, 쓰고 있었다. 그 멸류관 얼마나 큰, 큰지 봐. 보여요. 봐봐요. 야, 그 멸류관이 커요. 그 상징이 뭐야? 이 여성이 천주적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날은. 아, 그 날에. 그 사진을 보니까 더 왕관이 더 위대하고 더 크네. 그지 어, 그러니까 네. 그 여성이 아하늘에 이적 이 일어났다 그러지? 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적과 기사, 어, 그러니까 이건 일반 여성 아니고 이거는 천주적 여성이에요. 그날에 참 어머님께서 완성된 참 어머님, 아버님 배신하지 않는 참 어머님 이 태어나신 거예요. 하고 아기는 아닌 거 그날부터 저도 네. 우리의 참 어머니 완성된 참어머니 강연실 참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되어있줄로서 하면서 그날에 그날 후에 철창 어, 게시를 받았잖아요 하면서 그 바로 어, 몇몇달후 2018년 2월달 축복식에 그거는 아, 뉴욕타임즈 가지고 다 나오잖아, 그 언론이. 그 사진을 찾아봐. 왕관과 철창, 아, 어, 어? 들고! 하는, 어, 뭐야, 그, 축복식 세계적으로 나가잖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니, 세계적인 언론들다 이거 커버했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모독과 욕을 먹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왕관 입고 어? 우리 모든 식구들 왕관 어? 실어놓고 또 어, 철창 들고 오라고 하면서 하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어, 현상을 보게 됐었죠. 사진을 보여줘야지. 어, 이거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의, 어, 내용이었네. 쭉 해봐, 가봐. 어, 여기, 여기. 우리 종족 왕과 왕비들이 총기를 들고, 어, 하얀 옷을 입고, 어, 하늘에서, 어, 내려오는 것을 봤, 보여줬습니다. 계속. 오! 우리 시계로 이경이도 나왔네 그래 맞아 또 계속 오!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 일본 식구님들도 오시고 오! 그러니까 천부모님 어, 어 멸류관과 어, 그 사진들 집어넣네. 멜론과 어, 왕포로랑 총알 머리왕, 총알 머리왕관. <웃음> 자, 계속. 하여튼, 이게 워싱포 턴 뿐만 아니라, 아니, 모든 잡지를 뉴욕타임스 다 커버했잖아요. 세계적으로 나간아 중국, 한국, 뭐, 인도, 뭐, 유럽, 유럽에 많이 했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에아시보, 어, 어, 뭐야, 무서운 철창. 어, 우리 아이들도 여기 나타나네. 그치? 어, 그나마 뭐, 그거 준득 아니야? 그거와 뭐, 준득도 훈련하는 모습. <웃음> 그것도 참 놀랍네. 어, 주지수 훈련도 하는 모습. 그 누구야? 승원인가? 아, 승원이 그만, 승원이 그때가 있었구나. 어, 승원이 그거 알았나? 얘 코멘트에 들어왔나? 늘들잡지가 나오는 거 알았어? 에? <웃음> 자, 하여튼 자 우리 어, 빨리 움직이니까 하여튼 이러한 놀라운 역사 통하면서 천주적 전환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 먹었죠.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우리 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래 생각봐요. 자, 초등학교까지 닫았잖아요.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총기 단사들이일어니까봐참 미친놈들, 좌파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동안에 우리를 그냥 아유 이 문이들이 정말 미치다, 미쳤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이 폭동, 안티파와 이 미친놈들이 이제 시골 공략하겠다고 맹세하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그 무늬들이 미친 사람도 아니다. 아니, 우리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에 있는데, 기름 넣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어, 물목사님, 물목사님. 어, 저는, 어, 총기를 샀는데, 저 부인, 저 부인이 훈련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보내겠습니다. <웃음> 갑자기 어, 이런 사람이 나타나. 인스타그램, 우리 전화하면서, 어, 우리 교회, 교회, 이러면 가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어, 맞아, 맞아, 맞아. 교회 떠났던 어떤 2세도 이 내용 통하면서 다시 자기가 교회로 들어오고 싶다고, 어, 오래 전부터 어, 어, 떠났던 2세인가 봐. 하여튼, 2세, 어, 이세, 이세 아니지만, 이제, 물론 아버님 핏줄 떠났지, 떠났으니까 이제 1세로 돌아와야지만, 그래도 아버님 품소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니까, 러 생각해봐요. 이러한 위기가 다시 왔는데, 우리가 우리 훈련된, 어, 내, 네, 어, 사람들로 평화운 경찰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죽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후기자, 상속자, 이대목는 여러분 훈련하면서, 시키면서, 어떻게 말할 때? 우리는 죽도로 우리 하나님의 원권 위에서, 또 평화운 경찰 훈련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철창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했는데 이대왕님 도망가서 현장에 어? 총기 난사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에 가지 않고 했으면 은이 시민 마을에 우리 보면서 비웃을 거예요 웃을 거예요 얘네들이 가짜로 근데 자기들이 숨고 안 나타나고 있을 때 평화군 경찰과 이대왕과 어, 뭐야 가인와 아벨과 우리 젊은 어, 어, 종족왕과 어, 가정왕들과 종족왕과 왕비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복동놈들 절대로 활동하지 말라. 메시지 내면서 그런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신뢰, 감사를 느끼는 거죠. 아니,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어? 우리가 그냥 차 타고 뭐 어디 가고 있을 때 시민들이 막손 들고 손 흔들고 아, 어, 뭐 목사네 뭐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우리 모든 어, 여기 있는 모든 어, 평화군 경찰, 우리 성전 식구님들과 종족, 왕마, 왕비들이 그 킹스 리포트, 평화군 경찰 마크와 킹스 리포트 그 마그네트 뭐지? 마그넷 자석, 좌석. 자석인가? 그 차에 붙일 수 있는 자석 있거든, 좀큰거 그거 다 사야 될까 봐 그거 다 사고, 우리는 어, 뭐야 버터링 뭐지? 순찰했을 때 그거 다 차에서 붙일까봐요, 다 같이 다 그냥, 어, 어, 뭐야, 그, 얼룩무늬 패턴 없으니까, 그냥 차라도 딱 붙이면 좋겠네. 네, 그 미라가, 미라한테 넌 우리 교회, 그, 그, 그, 저 지입하고 같은 교회 사람이냐고. 그렇 어,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그니까 우리는 그, 뭐야, 뭐라, 침, 침, 뭐라고? 뭐, 아 파트로만 순찰 순찰하고 있을 때 좌파 놈들이 막 나와서 찍어요. 아 우리 너희들 보인다고 보인다고 보인다고 보인다고 너희들 보인다고 <웃음> 찍어. <웃음> <웃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놈들이 안전하게 데모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자유예 자유. 근데 폭동하면 안 돼요 폭동. 복동하면은 사람들의한테 위기뭐야 아, 어, 생명 위험을 주면은 그놈들이 대가 받아요. 시민들이 우리 평화운 경찰 어, 정, 젊은 종족왕 어, 어, 어, 가정왕들과 종족 왕들이 경찰보다 더 용기 갖고 현장에 나가서. 에? 어, 시민들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 뭐야 어, 우리 가영이 가영이, 이경이, 이은이 어, 또 누구 물론 시계루 기디언 뭐 하여튼 어, 미라, 우리 미샤 등 이대왕과 함께 뭐야 어, 유나, 유나, 알렉스 어? 아, 이대왕이랑 함께 순찰하고 있었어요 다 총기 철창 있고 다 방탄 조끼 있고 방탄 조끼 없는 놈들도 몇명 있던데 빨리 살아 그러면서 우리 순찰했을 때다 같이 그렇게 다닐 때 너희들도 빨리 그 좌석을 어? 그렉노 시장한테 부탁하라고 어? 그러면서 너희들도 어, 이대왕이랑 순찰 술차, 차찰 했을 때 차에서 붙려고 그래야 어, 시민 마을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다한 어, 패로 어, 그, 그 마을을 지키는 것을 알지 알겠나? 이 젊은 사람들 알겠나? 보자 아, 믹다문, 믹다문, 믹다문 아무도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믹다문 일어봤나 믹다문도 있었지 너희들 젊은 놈들 알겠나? 아, 어, 그, 평화군 경찰, 그, 어, 좌석을 구입하라고, 그, 뭐야, 아, 어, 어, 그렉 실장한테. 하면서 우리는 순찰했을 때, <웃음> 구경씨, 구경씨, <웃음> 구경씨, 경찰, <웃음> 경찰 붙였어. <웃음> 어, 유나하고, 어, 가영이, 또 누구? 어, 하여튼, 너희들 우리 순찰했을 때, 그거, 뭐야, 그, 그, 붙이라고. 요, 요, 요, 마트로 할수 있는, 어, 애들이 있으면 너희들 남편하고 나와서 어, 이대왕님 같이, 어, 우리 그 순찰할 거라고. 너희들 모을 수 있으면 왕국에 모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 시간 많이 없어요. 벌써 데모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 벌써 우리 팀원들이 밑에 있으니까, 저희, 저희들이 이제 그 보고 듣고, 이제, 어, 마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평화군 경찰 편실베니아 있는 어, 복 받는 젊은 평화군 경찰 어, 젊은 왕과 왕위들 빨리 빨리 모아라 모아라 방탄 조끼 절창 <웃음> 하고 천의공원에 빨리 오고 우리 여기 천안공원 본부로 일단 쓰고 어, 계속 순찰 로테이션 할 테니까 너희들 자석 어, 붙이면서 자석 붙이면서 평화군 경찰 어, 로고 붙이면서, 이제, 이제, 마을을 지키는 훈련 빨리 해야 돼요. 한, 한 시, 두 시에, 제일 로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데모가 이동한다고, 소식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여기 있는 젊은 놈들이 얼마나 복받지 우리는 생명을 각오하고, 우리 현장에, 폭동하고 테러 놈들, 지금은 이 안티파 놈들이 지금 칼로폰에서 어, 경찰로쏴두명쏴 죽이고, 폭탄까지 썼어요. 그니까 러 이거는 장난이가요 완전히 전쟁터 되는 거예요! 장난이야, 이게! 죽을 수도 있다고! 그냥 바보, 바보처럼, 어, 여러분도, 어, 인터넷, 뭐야, 어, 우리 인스타그램 보면서, 우리 이거는 테레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 진짜 현실이게! 그니까 여러분, 어, 우리 젊은 놈들이, 어, 이대왕과 함께 나가서 순찰했을 때 우리는 그냥 어,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경찰들이 주경찰이 하고 이, 이 청부놈들이 안 하니까 우리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들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로 바람에 가버리면 그러니까 위험한 내용이에요 진짜 이게 에?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도 여기 있었으면 은 이대왕과 함께 현장 다 나갈 거라. 알아. 우리는 아버님 길렀던 종족 왕과 왕비들이 겁쟁이 아니야 우리는 천일구아버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놈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아시고 어 젊은 놈들이 어, 여기 실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라 우리는 전 세계 성전 식구들과 천일국 위에서 대표들로서 용감하게 어, 그리기 때문에 용감하게 현장을 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 어, 정성 많이 들으시고 어, 어, 또올수 어, 있으면 은 어, 정성 드리고 전부님 기념관 위에서 정성 드리고 철창축제, 또 트럼프 대통령, 세계대통령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제는 우리는 평화군 경찰 훈련 다한 한 마음으로 악한 빨갱이들과 공산주의 놈들과 악한 사탄주의 놈들을 막는 영적기관뿐만 아니라 영육기반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영광을 돌리는 평화군 경찰 종적 왕과 왕비들 아버님의 3대왕권과강무왕관과 함께 서는 련천인국 아, 백성들 대기를 주관하면서 예배를 마쳐봅시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